보단하로 머리한 거예요. 보단하로 머리한 거. 아 어디가 빵든 까지 몹시 이뻐지셨는데 그렇지 않아, 미니 캔발. 아, 요거 뿌리 좀쌀쌀고한 뿌리만 갖다주고 네. 모주 좀 씻어오고 네. 칼 도마 냄비 네. 각종 양념들 네. 고춧가루 미원 소금. 네, 한 이거 씻어서 한 뿌리 먹어서 어, 가지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음. 네 아, 참기름. 아, 참기름 말을 안 했는데 가져오겠죠? 공주형, 공주 가슴하고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대는 그대는 입력 완료다. 알아낸 똑띠. 그 아라가 아마 참기름도 가져오지 있다, 그죠? 음, 참기름 필요한데 사실 속이 고 지저분한 것 때문에 뜯는 거지. 사실 귀찮으면 단어 단어도 되거든요. 이제 단어도 상관없는데 귀찮아서 아 저기. 귀찮을 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뭔가 이렇게 먹는데 콩나물 대가리 고 이러면은 아니 그냥 손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그냥 해도 맛있어요 그냥 해도 맛있어 그냥 해도 맛있는데 뭐 나는 빛깔이 좀좀 시끄뜨면은 음식 맛이 없더라 나는 또 고춧가루도 그래서 중국산 고춧가루 쓰면은 또 음식 색깔이 잘안 나오잖아요. 딱 그러면은 그 많더라도 난 버려버려 중국식 중국산. 분명 국산을 국산을 사오랬는데 아저씨가 잘못 사가지고. 여자 여자 해보아요. <웃음> 어머, 이뻐지다님. 그럼 편견 버려야 돼요. 우리는 남자도 이런 거할수 있고, 젠더도 할수 있고, 안 그래요? 아, 콩나물보다 숙주가 맞는다고. 또 숙주는... 또이 소고기 구릴 때 숙주부터 숙주 안 넣지 않냐? 아닌가? 여기 경상도는. 어? 거짓말 아니지. 어. 오늘 우리. 어머, 추자님 오늘 미모 뭐예요? 어, 만두가주하님 감사합니다. 어, 머리가 외부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또 머리가.. 여전히 또 머리빨이 있으니까.. 언니 이거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하다 보면은 그거 없는데 나는 이거 집에서 콩나물 이거 할 때도 유튜브 보면서 아니면 텔레비 보면서 하는데 음, 유튜브나 텔레비 보면서 막해 그럼 시간가는지 모르겠던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 너무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어머 그래서 어머 그래서 그이 버라이티 예능에서 뭐 주작이 있었다고? 어머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핫한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대는 그래 <웃음> 대가리 싣는 셈이가 근데 이거 대가리가 국에 들어 이제 콩나물국 같은 데는 못 사는데 소고기국 같은 경우는 이게 대가리가 떨어지면은 지저분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원래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자기 엄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항상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를 뜯어가지고 국을 끓여줘가지고 나는 콩나물 아묵 저기 소고기국에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게좀 상상이 안 가. 테이프 많이 넣어야 맞나요? 상방 어, 맞아요. 테이프는 적당히 넣어야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음. 11시에 고민해야 되네요. 언니 깔까요, 이거? 아니, 안 까도 돼요. 뭐, 이 오늘... 네, 끝났을까요? 어... 언니, 오늘, 그 정도 요리는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요어 밥통 늘 오늘, 오시 오늘, 오늘, 시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 알맹이 빼갖고 밥좀앉차 달라 그러면 네, 안 돼요 네, 여기다가 직접 꼽아야 되니까 근데 가스 있어요 부탄 가스 있어요 혹시... 있어요 있어요 자, 또게요네 알아봐봐 와 어떡해 알아 다 가져온 거봐 너는 참기름 피난한건 어떻게 알았니 네? 아 그럼 왠지 느낌이 윗머리가 이게 있다, 윗머리가 이렇게 있어. 하, 참, 어떻게 저, 저러... 윗머리가 저렇게 있을 수가 있지. 이야, 진짜 대박이다, 나라야. 아, 어 알아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어 그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니들한테 전부 다다 다 잘해요. 쟤는 다 잘하고 뭐 너무 실수를 안 하는 게. 너무 실수를 안해요. 는 그래서 뭔가 로봇 같아요. 내가 이제 사장 입장에, 입장에서는 드러나 아가씨가 진짜 맞잖아. 사장 입장에서는 드러나 아가씨가 정말 그거 한거 아니에요? 하요랜드 방송하네요 네 오늘 그 제가 오늘 가게에 나오는 날이라서 그 오늘은 내일이 그 빨간날이잖아요 언니 쌀이 조금밖에 없어서 사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 밖에 안 남았어요? 네 어, 진짜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20kg짜리 하나 사오라 그래요 20kg 하나 또 사올 거 없어요 언니?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세상에 밥을 내가 그이 많이 해먹은 거야? 몇번 해먹지도 않았는데 혼자 갔나? 별의별이라.. 마라니같은 막내집원 있으면 든든하겠어요? 다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자의 성실한 면 초아의 매사기 유의 깜찍함. 써니의 윗사람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대표적으로 딱 그런가 하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비 비비의 공연 잘하는 그런 d n a 이런 게제는한명 n 다다졌졌요요한 개씩 y o 씩 n g e r 요 a n e 한 개씩 h u n g 처음에 알아왔을 때 알아가 자기는 지금 얼굴도 만족하고 성형을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엉클 엉클해야겠어 제뭐 처음에 얼굴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엄마 뭐, 어이가 일하면서 욕심도 있어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어, 이뻐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 또 그런 친구들도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용실이 제박스세다 미용실이 젤박스다 하잖아. 그런데서 막내부터 디자인가 돼서 뒤집어져요. 나쌀 씻어 오면 다시 다시 다시 맛어 그래요. 알아요. 나가 있을까요? 언니? 아니, 여기 앉아요. 앉아서 그 콩나물 떡이나 사자. 너랑나랑 두비서 갔다면 험난 깜반 되었어. 내가 나게 쓸게요. 깜난을 공짓 이렇게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대가리 따고. 끝이에요? 어, 끝이에요. 대가리 따고 공짓 따고. 공짓 따고. 이렇게. 어, 잘했어요. 어, 네. 음. 안녕하세요. 이제 요령이 생기면은 이제 이거를 많이 썩가질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안녕. 많이 썩가면 힘들 수있어 가슴나 손 빠른 거 보소. <웃음> 좀 유용하면 팟빠져서. <바빠야> 네. <웃음>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왔죠. 네. 음. 방송 저가 어떻게 지냈어요? <웃음> 저요 열심히 일하고. 네. 맞아 언니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정하러 가요. 어머. 교정해요. 어디서 그거 사면? 아니요 아니요. 그럼 해운대에서요. 어디? 일. 말해도요. 엘지 어. 가라고, 우리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어. 중동지 거기 잘안 돼서 얼마나 걸린대요. 근데 그건 해봐, 일단 달아봐야 알것 같아요. 달아보고 좋아봐야 안다고요 네. 음. 근데 저는 이빨이 그렇게 또 못생긴 편이 아니라서 음. 금방 될것 같다 하는데, 윗니를 넣는 목적이라고 해야죠. 네, 맞아요. 앞니 때문에 앞니만 한다니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았는데, 음, 나는 6개월 만에 됐거든요. 근데 저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난 어, 이빨을 뽑았어요. 하나를 뽑아서 이, 전체 이빨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6개월인가 걸려어 근데 언니 근데 이빨 교정한다고 그 안면윤곽이랑 상관없죠? 몰라요. 왜요? 상관있대요? 아니 뭐 혹시나 그 한절만 늦는데 하악이니까 이렇게 겠어요 맞아요. 이제 화요일도 방송하시나요? 아니요, 화요일에는 원래 안 해요. 맞아요. 음, 오늘, 저기, 우리 나일님 이 50만원도 줬고, 음. 음, 잠깐 맛보기로 10분만 하고 길라 그랬는데, 농담이에요 <웃음> 오늘, 그 화요일인데 내일이 3월 1일이다 보니까 제가 출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출근하는 김에 어, 방송까지 진행하면 괜찮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음. 먼저 가신 분들 계신가 보네. 가운데 아, 여기요. 네, 네 가셨어요. 어, 남으신 분들은 좀더 있다 가신다고. 어... 원장님은 가셨어요. 음...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오유나 그 사람 소리 많이 듣네요. 오히려 닮았다고? 네, 잘 모르겠는데죠. 음, 화면으로 보니까 단긴 닮았네요. 맞아, 요 실물이 좀 달라. 아, 나나 발차면 무조건 인중 길어져요. 유유. 아, 어, 진짜요? 근데 저는 발차 안 해요. 발차면 인중 길어져요. 줄이면 되죠. 그러지면 아, 나는 콩나물 있잖아요. 네. 이런 콩나물 말고 시장통에서 사는 콩나물이좋 음.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난 그런 애들이 좋더라. 싸잖아요. 나는 응. 뭐든 다큰게 좋더라. 아, 이런 얇고 얇고 시바 긴 것들은 진짜. 희발이가 없네 이 어. 얇고 긴게뭐 지금 뭐 노력해봐야 뭐 만족하겠어. 맞아. 안 그래? 맞아 맞아. 진짜. 아. 그, 콩나물도 통 하고 두꺼운 거 있거든. 맞아요. 어, 그런 게 진짜. 딱 그거 보기와도 똑같이. 어, 저 넷, 넷째예요. 어, 실속 있는데. 이 게시비랑 뭐 이거는 진짜 맞아. 얇고 길구만 진짜. 알죠? 얇고 긴 것들은 열심히, 열심히는 해야 되는 거 알지? 어, 구석구석. 음. 진짜. 넷째면은 밑에 또있어요아니요 제가 막내예요. 제가 넷째 막내예요. 어, 근데 너네 부모님은 나이치고는 굉장히 많이 낫네. 아빠가 6 5오 년생, 엄마가 7십이 년생. 너네 엄마랑 나네살 차이야? 어, 진짜. 어. 아? 어? 너네 엄마랑 나는 네살 차이네. 너 엄마 일찍 결혼했어. 음. 정다. 이게 너네 엄마이고 볼 수도 있겠다 잘하면. 아니길기도 해야죠 <웃음> 음... 엄마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직 말안 했단 말이야. 몇 천대 된 거? 네. 아 진짜 네 아직 몰, 모르세요. 그니까 가 남자인 줄 알아? <웃음> 네. 아들 줄 알아요. 개인 줄 알겠죠. <웃음> 그러겠죠. 개인 건 알아요. <웃음> 아니요 그것도 몰라. 근데 <웃음> 느낌이. 아시는 것같아 맨날 화장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챙겨둔 걸 몰라? 아직 몰라요. 말안 했어요. 그럼 미용실이라는 줄 알아? 네. 어머, 폭탄 맞겠다. 내가 맞을 <웃음> 언제 말하려고요? 근데 엄마랑 안산지좀 오래돼가지고. 음.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는데. 무서워요. <웃음> 조만간 갈게요. 말안 했대요. 써니도말안 했잖아요. 아 맞아요. 써니는 용기가 안 나나 봐. 간다 간다 하더니. 저도 있네. 용기가 안 나요. <웃음> 음. 어, 감사합니다, 김볼트님. 용기가 안 나요? 네. 저 A 용기. 음. 저리 착하다, 그렇지? 이해주시겠죠? 해저 위에 딸만 세명더 있어요. 위에 언니만 세 명이. 아, <웃음> 어머 얘, 얘는 그럼 그, 그 아들이야? 네, 딸, 딸, 딸 아들인데 그래서 말 못하겠어요. 그 장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웃음> 아이고 귀한 아들이죠. 그렇죠. 혹시 아들 놀라고 놓은 건 아니죠? 아들 놀라고 놓았어요. 하하하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는지 몰랐죠도. 기절하실 듯 어머. 뭐. 기절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저 자신이 없아지 상대독 짜런건 아니죠. <웃음> 맞아요. 저또 성의 기회 가지고 제가. 오키옥시잖아구누 그럼 진짜 잠누독자야누구누구누구누구누아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 네. 성... 어, 괜찮나요? 세상이 변했는데 내가 만약에 구누구라구 나이가 비슷하니까 우리 애가 다 키워나는데 만약 젠도 한다고 그러면 엄마 가기로 와. 내가 교육 시켜주겠어요. 어머나. 말씀드리기 전에 우만청 시면도 어, 그래야죠. 아, 나는 근데 이런 친구들 많이 봐서 이상하게 젠더된 친구들은 다뭐 삼대 독자 그다음 외동아들 그런 그런 게 많아요. 내 친구도 십칠 그제 친구도 걔도 삼대 독자에 위로 언니 다섯인가 네시 있는데 아들 놀라고 마지막에까지 놀은 거예요. 네 말씀드렸어요? 네. <웃음> 반응이 어땠어요? 받아들이시죠, 뭐, 어떻게 어... 자식인데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 음. 아니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맞잖아. 맞아요. 음. 저희 언니들 알아요. 방송 봐요. 어, 언니들은 알아요. 네, 방송 보고 있어. 첫째 언니는 아직 이해를 못... 아, 못 하세요. 네. 어머 첫째 언니 지금. 꼭 아라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웃음> 아라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뭐 여기서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희 가게는 뭐 스킨십이라든지 뭐뭐 뭐 어디 뭐 가슴을 까야 된다든지 밑에를 까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뭐 2차 이런 것도 없고 저희는 그 공연만 하고 깨끗하죠. 네. 엄청 건전한 가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잘 지내고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머리가 있어서고얘아 저랑 첫째 언니 10살 차이나요 10살 차이인가요? 35이에요. 한이랑 동갑이네요. 어, 아, 진짜요? 음. 근데 어디 가나 사랑받겠어. 너는 어,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너는 일머리가 있어서 아니, 아니. 언니 또 일로 칭찬 잘안 하는데 일머리가 있어요. 다행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머리 있는게 진짜 그거 알죠 근데 일복은 타고났어요 왜냐면 일머리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니까 잘 많이 맡기잖아요 맞아요 음. 또 책임감도 음. 내가 약간 일머리가 있었거든 어릴 때또 음. 음. 언니도 나랑 당겼죠 전화당때 하.. 말은 뭐 하겠어요 내 몸은 하나인데 몸이 모자랐구나 음. 아라니 나나 나나 나아라 군대 갔다 왔어요 저 방위산업장 어머 공장에서 일했어요 뭐하는 공장인데요 LG 하층업체 냉장고 만드는 회사요 어머나 언니도 옛날에 네. 그거 잠깐 일한 적 있었는데 세탁기 공장 어 진짜요? 창원가음정동 어. 오저 감정동 아니에요 가음, 가음정동 가음정동이요? 어. 이건 무슨 동? 아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아그 회사 이름 말하면 안 되죠? 음. 아 하청이에요? 하청업체아 하청 난 하청 아니에요 저하청업체에서 어저 아니 하청 아니었어요 진짜 LG였어요 아 진짜 일했어요? 네, 뭐, LG 전자에서 이랬어요 네, LG 전자에 용접이랑 조립했어요. 이 용도 잘해요? 그냥 뭐 동파이프 얇은 거 그냥 이렇게 불 살짝만 쥐어가지고 바로 물 묻히면 쏙 들어가는 간단간단하 게었어요. 네, 저, 저 근데 거기서도일 잘해서 그 반장 밑에까지 지급 달았어요. 일 너무 잘해서? 네, 손이 빨라가지고. 그 끝나고도 계속 일하자고 연봉 합성도 들어왔어요 었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뭐가 힘들어요? 무겁고 그 냉장고라서 네.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그 용접할 때도 같이 써본 사람도 힘들고 용접하는 사람도 엄청 덥고 아 산디네요? 네 음. 용접 수물 조립 이렇게 가공까지 다뛰어서 다 맨날 지원을 다갔어요연봉그래협협얼 얼마 연봉들하는3 0 0 3 4 0이었나한 달에? 네. 0요0원3 음. 0 어, 0 0 0요요0 0 0요0원 300,000원. 3 0 0 0 0저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 0 0 0 아니, 사이트 말고 그게 열렸나봐요. 뭐 엑스포같은게. 근데 거기 왔는데 거의 지원자 80%가 4 50대래요. 아 어, 진짜요? 40대는 또그 정도의 젊은 거래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 요 음. 쉬운 일만 하려 하지. 맞아요. 쉽고 돈 많이 버는 직업만 하려 하지. 그쵸. 죠원 추전 예쁘죠? 맞아요. 오늘 예쁜 것 같아요. 아. 웨이브 넣어서. 외부 그냥 간단하게 넣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머리 좀 많이 자연스러졌네요 이제. 그요 네. 아, 근데 원래 뗄라 했는데 좀 떼지 말래 해서. 왜 떼요? 네그 저희 계속 이렇게 머리 빠져가지고 거상한 것 때문에. 음. 그래서 이게 붙임머리 영향도 있구나 생각해서 뺄까 생각하다가 다부 다, 다 사람들이 긴 머리 이쁘다 해서 그 영향이 있대요? 그건 아닌데 계속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두, 이게 두피가 이게 두 떨어져다 붙으니까 영향을 못 줘서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하, 고민하고 있어요 단발도 이쁘다, 이쁘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긴 머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머리 붙이고 나서 좀 인기 많아졌어요 음, 그 인기가 실, 뭘로 실감이 되는데? 그 이제 왔던 손님들 이제 머리 붓 음. 저를 알고 있던 손님들이 반응들이 전부 다, 음. 어, 너무 너무 예뻐졌다면서. 그러고긴 네. 머리가 훨씬, 와긴 음. 머리하면 얼굴 작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한번 떼고 다시 붙여요. 너무 비싸죠. 어, 그래 뭐야 그래. 근데 탈모약 먹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먹으러 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음. 클리닉 열심히 찾고 있어요. 어디가 잘안 되지? 탈모 약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상관 없는데 혹시나 탈모약 먹으면 계속 평생 먹어야 될까 봐. 아 어, 그런 거 있어?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발 같은 게. 이제 두피 한번 제가 그때 원형 칼모와가지고 그거 스테일도한번 맞은 적 있었거든요. 근데 두피한 함몰되더라고요. 두피가. 그거 맞으면 한, 한몰돼요 여기 약이 두피가. 세서? 너무 세서? 저 그때 원형 칼모와서 맞았는데 머리 나거든요. 근데 두피가 한몰돼서좀 걱정이 많아요. 음... 나 그거 빨리 안, 그거 안되게 하는 방법 있어요. 동마리 빼면 돼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안 나기 때문에 안 음. 빠져요 머리가 음. 11시에 바로 보면서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저요? 성행계획이요? 딱 하고싶은거 한 곳이 있어요 근데 저 욕심이 안내고 코만 하고싶어요 딱 코만 니가 네, 근데 그거 잘하는데 있잖아요 그네저 다른데가 달려어요 병원을 찾았거든요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자로 시작되자 노 자로 시작하는데 어, 근데 그 너무 잘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헉, 그 손님들이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죄송한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디서 했냐 음. 하나 가지 요새 전부 다 거기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근데 전부 다그 아가씨들이 전부 다 예뻐요 어. 오시는 언니들이 음. 근데 다 요새 거기가 핫해요? 핫하대요 음. 그. 진짜 소문으로 가는 그런 병원이라고 나 어. 서울이에요 병원. 다 됐어요 자, 다 됐어요 응. 이제 요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응. 씻어 올까요? 어 덥덥덥 같은 감기는 빨리 감사합니다 이런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 부디 손절시, 좀... 아, 이건 손안다 차요. 가 양이 생각보다 많네, 그지? 양이 얼마 안될줄 알았는데. 길거리에서 파인애플 파는 사람 같아요. 여름에 먹을 수 있겠다. 어, 여름에 먹어야죠. 안어갔어 저거 안 들어갔어 어머 뭐야? 불이 없어않 안에? 아니 없어요 여기 없더라 아예 그게 없어요? 네. 어머 왜 없지? 저 한번 다시 왔다 오면 어, 누가 엄청 왔어? 어, 감기면 쌀 왔으면 좋겠어 근데 난 겨울로 물어서 별 기대 안했는데 어머 무가 달아 그러니까 여기서 콩만 끓일 거예요 제가 내고 싶다를 테이블도 없어 나니라나 <웃음> 여러분들은 이거 할때 소고기 참기름을 볶고 문나도 볶고 그렇게 하죠? 음, 따로따로 하시겠다 그죠? <웃음> 네. 어, 여러분, 죄송해요. 네. 혹시 장갑 여기 있네요? 아니. 기 여기, 이기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야 아, 되게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요까요 없을 걸요. 어? 서, 뭐, 없으면 안 먹는대로 먹는대로. 사실, 사실, 이때더 맛있긴 한데. 있는지 혹시 안 물어볼래요? 거기 아, 뚜껑 닮만한건 없죠? 네. 음. 이랑 마늘밥. 갔다 오겠습니다. 네. 소고기 맛소리 나있어 정말. 어, 맞아요. 언니, 힘든 적은 없어요? 없어요. 힘든, 힘든 점은 없어요. 마늘이 있어야지. 어머. 첫사랑 오빠 왔네. 저 오빠가 17년 전부터 여기 다녔던 오빠인데, 젠더가 내가 첫사랑이래요. 날 사랑했었대. 고백을 그때 했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아기세를 만나고 있을 때라서, 저 오빠가 이제 착신해, 되게. 아 어, 근데 이런 오빠들 만나면 참 좋겠다. 근데 나이가 75시거든요? 오빠가. 음. 오빠 그래서 뭐하는 재산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대. 어머 그래요? 오. 오빠 우리 다음 생에 만나요. <웃음> 갔다야. <놀라> 실아 오빠. 어. 75년생이 아니야. 7 75. 4년 알죠? 마늘. 어, 마늘 있어요. 오 네. 뭐 어디서 어요 계속 구석탱이 뒤져보니까 어떤 음... 거는 아, 작겠지. 어안 아, 돼요. 이게 제일 큰 거라.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맞아. 요리사는 또 재료 탓안 하는 거 알죠? 그렇죠. I'm going t 리 go t 는 the house. I'm going to go 는데 the house. I'm g o 좀 핸드 다니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다. 어, 왜 골아파 오시면 그 재밌게 노세요 맥주 드시고 맞아요. 3개월에 한 번씩 오빠가 오시는데 진짜.. 누님 어. 요리할 때 너무 예뻐 보여요. 요리를 어쩜 저렇게 잘 하시는지. 막 그냥 스트레스 풀고 노는 거야. 어 응. 맞지. 그러고 저 오빠가 나만 보면은 뭔가 감회가 좀 새로운가봐요. 음. 저 오빠가 약간 나만 보면 짠한가봐. 음. 음. 그러더라고 니네 뭐 아직도 여기 있냐면서 이런데 일하냐, 일하냐면서 응? 그때 왔는데 그, 그때 자기 받아줬으면은 니는 지금 어? 뭐 일도 안하고 그러고 집에 있을 거아니야 그래 오빠 그러면 오빠가 지금 그러면 뭐 하시는데 편의점에서 일하신다면서 어머나. 아, 그럼 오빠한 달에 그럼 생활비로 50만원씩 집에 들렀는데 그 50으로 살려야 되면 50이 모자라지 한 6, 7씩 줘야지 이러는 거야 음. 어, 오빠 괜찮아 다른 여자 맞나 그랬지 오빠 맞아 오빠 마음만은 섬석 이거 오늘 소고기, 묵고기예요 맞죠. 어, 근데 조빠가 이제 내가 이제 아가씨 모습이라는 줄 알았었나봐요. 그때 음 이제 테이블 돌다가 막 이런데 얘기를 했나봐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사장이고 이걸 알았나봐요. 그데날또 음. 부르더니 그런 거. 니 너무 잘됐다면서. <웃음> 진짜 축한다면서. 물이야 이거 그거 될 거예요. 쪼, 쪼를 건데. 근데 지금 뚜껑이 큰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 공껑을닫아야 되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요 괜찮아요 안 know. I know. I 아 n o 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밥 know. I know. I k n 어 밥이 잘 되고 있어요. 네여 국만 끓이면 바로 먹겠어요 밥을. 오. 오늘 주자 언니 머리 섹시하네요, 멋져. 어 감사합니다 오영지님 밑반찬은 어제 먹다 남은 그 나물이랑 넣어갖고 밥 비벼갖고 응, 밥 비벼서 먹을 거예요. 나물 갖고 까요 그러네. 우신추치우시다 이것도 필요 없거든요. 다시 음. 조심해요. 네. 그 내가 필요 없는 거다 담아 줄게게 아, 이건 필요하겠다. 이거 두고 이거는 이거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요런 그 1인당 두 개씩이니까 그러니까 네 개도 필요해요. 네 개, 네개더랑 숟가락, 거? 젓가락 그런 이제 음. 남은 음. 반찬 재랑 김치 좀 달라 그래요. 음. 음. 어. 머그큰 접시엔 줘야 되겠다, 그럼. 어, 어, 시아하는 네. 어. 어, 어~ 좋아요~ 어~ 좋아요~ 머리 직 언니 남자친구가 어제 윤곽삼 좀 했는데 턱부터 목까지 다 피멍 들었어요. 혀도 파란색이고 어제는 얼굴이 점점 부어 오르더니 숨이 안 쉬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 그러다가 핏배는 2차 수술까지 했어요. 지금은 목구멍이 뭐 붕어서 물도 못 삼켜요. 원래 윤곽하면 이런 건가요? 너무 무서워요. 그 정도로 많이 부어요. 그 정도로 많이 부어. <웃음> 아, 치우님께서. 무서운데 유튜브 보고 있는거야? <웃음> <웃음> <하라. 웃음> 잠깐만 윤곽 산정하면은 피는 고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3일째까지가 제일 많이 부어요 그래서 이제 3일째까지는 냉찜질을 하고 그4일째부터는 온찜질 을 하잖아요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게 말이 붙지 않는데 터도 뭐, 나갈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보웠다고 뗄때 남자라 그래서 힘을 준것 같다고 그러시나요? 가격이 그렇게 상승했다고. 음. 이거 고데기 정보예요. 보다나, 고데기예요 보다나, 핑크색 보다나. 보다나인가? 역시, 저는 쌍수만 하고 다른 데는 안 건드려야겠어요. 너무 무서워. 쌍수는 뭐예요 쌍수, OMG님, 쌍수 해서, 저기 뭐야, 그 마취 안 껴서 잘못되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거 넣어볼까요? 아니 뭐가 안 많았어요 안 더워요 언니? 응안 어, 더운데 난, 다, 난 나스 타고 딱 졌는데 응. 아 공연하신다고 너 오늘 공연 안 했는데 그 노래 듣으시지 않았어요? 오늘, 응. 어제 공연 때 탕이가 뛴거 알죠? 어, 어제 어. 바, 바빴어요? 저거 어제 쉬어가지고 어제 언니들 얼마 인 뭔지 알아요? 막내 <웃음> <맞는> 친구들? <웃음> 어머나 어제 왔었어요 어제 사람 안 부족했었어요? 아니 부족했어요? <웃음> 어좀 불러주시지 <웃음> 몰랐죠? 또 그보다는 쉬시는데 부르고 <웃음> 그럼 민폐잖아요 부럽네요 소, 소우기 묵고 보고 새, 새로 소주 한병 깠어요 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도 있는 음, 간을 간장으로 만들면 색깔이 안 뻐서. 음. 아 맛있다요. 오늘 냄새부터 지금 음. 마늘을 말려서. 미온같은거 안 넣어도 되겠어 이온안 넣었어요 아직은 많요 근데 맛소금이 살짝 미온 그런게 있어서 어, 살짝 음. 근데 저윤곽감종 했어요 어콩나물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보시면 맞아요. 맞아 콩나물 응. 오늘 휴방인데 주자언니가 서프라이즈 웅레인 네, 3월 1일 보고 응. 하는거 였습은안 넣는 같은데. 어, 맛있다. 어, 맛소금에 물에 들어가 있어 갖고 맛소금으로 살짝 간하니까 음, 젓갈 있으면 한숟가면 너무 맛있겠다. 찾을까요 없어요. 없어. 젓갈이 쓸리 없어. 밤에없는게 많더라고요. <웃음> 냄새가 지금.. 아, 냄새를 못맡죠요 먹어볼래? 한 <웃음> 떠먹어봐라, 공 <공유>. 간이 맞는지 <웃음> 음, 먹겠어 됐어요, 음. 어 칼칼하다, 맵다 매워요? 네, 살짝 매워 음, 음. 맛있다 이거 2인분 <웃음> 네? 2인분이요? 음... 아우, 매콤 <웃음> 어... 이거 젓갈을 좀 사놔야 되겠어요. 지금 젓갈 하나 쓰고 으고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아, 어떨까? 이런... 미연 한 숟가락 넣으라고요? 아, 잘하네. 한 숟갈 넣지 말고, 째깐만 넣읍시다. 완전 째깐만, 완전 째깐만. 너무 시켜놨던데손톱 만큼만 넣어야겠어. 요 뭔가 안 넣어도 맛있다는 얘긴데. 미연은 어? 완전 소, 조금만 넣겠어요. 어. 이 정도면 되네요 이게 맛이 나겠겠다는 게. 미언? 미연? 어, 미연 최고. 나 이내 요리 실력에 딱 됐어요 언니? 내 요리 실력을 미온에 이렇게 의지하는 게 너무 싫지만 뭐 가게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젓갈이랑 너무, 너무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요? 오 확실히 확실히 마, 맛이 좀 배가 됐네요 오오 그래? 오. 어, 신기하다 음, 맛있어 밥을 그까요 음, 잠깐만요 한번어요 저기요? 네한번 줘요 네너 려운이가 아니고 하은이 데리고 같이 먹기로 해요. 네 언니 너랑 나랑 하은이랑 먹자 네. 음, 여기는 여기 뒤에서 끓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먹 봐봐. 자. 어? 아, 잘 됐어? 네. 어. 뭘 팠다고? 알아서 그 아, 그래요. 주걱도 있었어. 아, 주걱 필요 없어. 언니, 어 언니 안녕하세요. 나나야, 이거. 네. 어. 저그 안녕하세요. 네 언니. 뭐 드릴까요? 거기 좀 갖다줘. 어. 아, 네네네. 그 바랑케이. 네. 저그 태그 좀 갖다줘. 네. 오이 오이해, 우아이야이야, 오이 오이해. 오이 자세한 네. 여러분들. 네. 밥을 비벼 먹을 거거든요. 어, 네. 작 저 조금만 먹을래요. 이 중이라. 아, 이거 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펴도 돼요. 오늘 안 펴고 그냥 먹어요? 음, 아니요. 아람님 저희 3월 1 4일까지예요 뭐가요? 그 자, 자기는 아직도 10주까지 걸어다니는거면 관리비 못준다고 <웃음> 얘기할거 <거래>. 어? <웃음> 저희 1 4일까지예요 3월 14일까지 <웃음> 어제 사는건데 혹시나 상했을까봐 냉장고 있다며 어머 언니 더. 이거 언니 분 거야? 아니? 아랍건가? 왜? 아, 이거 돌 어, 이거 고사리 안 먹어. 고사리 조금만 빼. 음. 고사리가 남자 먹에 얼마 나 좋은데. 고사리안 좋아. 아우. 내가 직접 한 거라고 말해 주지 아 마, 말씀드렸어요 음. 주주 언니가 직접 끓이신 거 같아 음. 잘 먹겠습니다 시럽 아, 이거 꺼줄게요 이걸로 빔밥 해먹으면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음, 음. 이렇게 하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알 아라야 아 냄새 너무 맛있겠다. 진짜 고다 들고 왔는데. 알았어요. 이렇게 고또 앉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김치구요. 제가 국을 퍼드리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장 셰프님. 쁘 네. 저는 조금 국물 위주로 퍼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네. 어? 맛 뒤집어지죠? 장 셰프님. 어머 얘 그릇이 하나 모자라두 개만 갖고 와라. 아, 네. 아니, 이 그릇이 없어. 아까 그토배 그릇밖에 어, 없어가지고. 그 그릇 하나 갖고 와라. 우리도나눠 먹고 하나님께 따로 먹고 안되겠습니래 네, 언니. 음. 어, 요어 네, 저는 또껌덕이를또 별로 안 좋아해서 국물충이에요. 국물충. 자요, 아, 어, 감사합니다. 우리껌껀이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아, 씨, 저 밖에 아, 기 아, 아, 죠 아, 아, 너는 외상적이야 어, 어제 결국엔 저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비벼 어? 이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 이제 까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또그 살짝 넣어야 또잘 비벼 지는거 알잖아. 아이고, 그걸 그냥 비벼 먹어야 되는데 되게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는. 아, 진짜 화 조금 더 왔어 나, 내 이상적이야. 너눈 네 빛만 봐도 나, 렇먹 나, 나, 나, 고여 나, 나, 마찬가지여 이렇게 저 테이블 좀 갖다 주고 와. 아, 저기 아기 대사장님 계시지? 네. 아기 대사장님 또속 케이터업 어때? 이거 봐요. 추안 음. 음. 맛있네, 하시겠다. 너무 좋아. 너무 맛있겠다, 그죠잘 먹겠습니다. 여기 저기... 아의 응? 품물소 거죠. 아기 테이블좀 와요. 네. 또 들어가니까. <목소리> <목소리> 안, 내릴 때도 안 네. 나. 내릴 때 남든지 알아야 언니가 이 비벼놨거든. <웃음> 네. 먹어. 네, 언니. 오, 오, 너무 맛겠다잘 음. 먹겠습니다. 김치 먹 먹을래? 네, 한 조각. 매울 것 같아서 지금. 계단 오르기의 장점은 뭐예요? 음. 근육이 생기죠. 근육이 생기면 근력이 생겨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왜? 아, 안 놓쳤어요. 자기가 점심 시간에 사실... 계단 계단 오르기 장점 한번 대고 그래 갔다. 음. 음. 뭔데 장점이? 몰라. 음, 소개껏 아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요. 너무 얼큰해. 장점이 뭔데? 나라테얘기나 난리네 음. 그냥 운동되는 거 아니에요? 5,000원 감사합니다. 추자 언니 오늘 외투 예뻐보여요? 음, 어제 강구제 먹고 라비락에서 찾던 키우 키우 키우 맛있게 드세요 사랑해요. 나 오늘 자고려는데 발 밑에가 축축한 거예요. 어우 내가 또 씨발 오줌 싼나? 동이가 하청이 할거뭐요 거기. 무서워라. 아, <웃음> 아, 아할 타요? 음내 음. 발가락을 할타 갖고야. 아 맙소. 음. 아, 뭐야? 이게 맛있는 거 반지가 아니에요?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와이 존맛 탱굴이다 음. 이 김치가 황금 화차 김치예요 음~~ <목소리도> 진짜요? 음, 응이렇음 음. 뭐래요? 갖다 줄까? 응 음, 그때 아기소프 뭐 없었어요 그래 네, 알지 없었어요? 알겠어, 알겠어. 매워 와 매워요 음. 아, 우리 지금 시청자분 4천명 계시는데 좋아요고 129개에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맛있죠? 응 좋아해 우리. 나좋요응떵어 언니가 좀 불편 해안 불편한데? 아 대살로 와. 음. 맛있어 음. 아... 저아 먹방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음. 어? 아니, 요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거니 아니, 아니, 아 너는 무게가 약해서인데. 안, 안 내려 내려가요. 어 내려갔다. 어머. 어우잡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너 말로 렀겠어요 사람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다 <웃음> 왜 너무 알렀어화일인 <어렸겠어? 웃음> 데다가 사람도 없어가지고 말이랑 증오가 틀려야 되는데 음. 나 아무튼 그걸 속이고 그거 하고 갈거 아닌가 봐요 그지야 음. 그래야 숙구들이 말하는 거야 그지야 그래. 아 진짜 숙구 천지 빽갈이야 좋아요. 최백과 관심 있는 거야. 니도 이제 도한 대독자 아니가? 음 아니야. 외동이잖아. 나 외동 언니 있잖아. 아, 외동 아들이잖아. 아, 아들이잖아. 아들. 어, 응. 응. 그래. 그 윤선이가 진짜 삼대독장가 그래. 네도 그래. 음, 저도요. 어머 얘 너도 생일 때막온 친척들 다 모여 네. 윤선이들도 생일 때옛날에 윤선이 샅빨대가지고 더 트렌 윤선이가 트렌든더가 됐는데. 삭발돼가지고 부산까지 데려온 온야야창문정 도망친 정야나트렌말 정말 정 거라고 집어 가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고정어요 어머. 말정 창문으로 뛰어 내려말정 어머. 우리 집으로 도망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고 그래가지고 진짜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말정 하고 얘기했어. 말정 하고 말정한테얘기해가지고말 정말 정말 정 받는 거야. 정정 국데그 가슴만 하고 했었을 때는 없네 착발 물러갖고 집에 감금 쇼핑 당했었었어 얘가 이건 그래 얘가 이 집을 아들놀라고 넣은 거래 음. 또음 제가 성이 좀 특이해서 꼭씹이가지고한 대도 나가야 돼 아주 그래가지고 윤선언니네도 보면은 윤선 언니도 생일날 뭔가 친척이든 친척이다 모여요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음. 음. 아. 그러잖아 아 딸들이 많았어 맞아. 어? 언니들 보고 배웠다면서 맞아요 어. 그걸 진짜 많이 맞아 맞아 아 저를 군대를 보냈어야 된다면서 맞아 음 <놀람> 그저 보는 너무 생소하다 나도 너무 신기해서 처음 그 얘기 듣는다. 미쳤다 이거 음. 드디어 채팅 가능한가 보다 모민님 감사합니다 응. 주시하고 있었어 <웃음> 이말 잘못돼도 살은 남았죠. 아 씹이다 진짜. 아아지금워 이따 좀 켜야 겠 돼. 이따 켤까요? 응. 어. 이따 켰어요. 이따를 덥다고? 네. 안 더워? 안 더운데? 아니 땀 나는데? 땀 아니네요. 땀 난다고 내가. 땀 아니라고 하죠. 응. 더워. 사실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 거 알아요. 음. 나 먹는다. 알잖아. 과식이야. 네가 내가 먹는다는데 네가 왜? 이 아. <웃음> 먹는 걸 어디 상할수 있는가 했지. 방금 뜯으로 하나 하나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아. 아. 아. 이돈 제대로 안 하고 <웃음> <웃음> 배달음식보다 음. 근데 이렇게 먹으면 든든해. 추석 언니가 요즘 밥 <웃음> 먹었지 배달음식보다는. 좀배 <웃음> <웃음> 불러. 한 그릇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웃음> <웃음> 한 마리 먹게 되네. 빨리, 빨리, 먹으러. 빨리 먹어버려. 빨리.